안녕하십니까 4월 28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가 사,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전시 상대지수는 기업 실적 호조와 중국의 부양정책 지지 등에 힘입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기업실적이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시간위 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3대 지수를 기초로 한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상승으로 전산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독일의 금수조치 이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상승이 제한되었네요. 메타의 사용자가 일본기 4% 증가한 19.6억명이라고 합니다. 좀더 조사해보니 트위터는 2억명 조금 안되고요 인스타그램은 13억명 정도네요. 인스타그램의 수익은 메타의약 40% 수준이라고 하고요 확실히 인스타그램의 성장이 최근 돋보였습니다. 사용자 수만 보면 메타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공고해 보이네요. 이를 토대로 볼때머스크 트위터 분수결정은 10억 명에 육박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위터가 확실하게 자리만 잡는다면 그를 텍사스 현인으로 만들 탁월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납삭은 매수 90% 매도 10%로 오늘도 매수 과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수 97% 매도 3%로 과매수권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0% 매도 50%로 매수 매도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삭과 원유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와 중국 경기부양 소식도 투자 심리 회복을 쉽게 견인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삭은 13,33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요. 원유는 최근 고점 부근인 104달러에서 강한 저항선이 확인됩니다. 금은 1870달러와 1920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유효해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다까와주는 매수과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항선을 위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국민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컴퓨터 화면을 통해